예 안녕하세요 김사훈입니다예 코로나 시대 틈새 아이템 빅아이템 찾아서 안산시 예, 사동산권에 갔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앞인데요 n의 식탁 보이시나요 야 예쁩니다 핑크빛 와 빨간머리 n이 보이네요 야 주근깨 많은 소년인데 너무 예쁜데요 야 빨간머리 앤 어떤 식당일까요? 딱 들어가 볼까요? 이야, 정말 예쁜 제가 거의 문 닫을 시간에 갔는데요. 이야,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한양베리카 학생들 흔적 정말 많고요. 곳곳에 빨간머리 앤 캐릭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좋네. 가게가, 갈수록 가게가 예뻐졌네. 정말 예뻐요. 야한 25평 정도 되는 가게 고요 2018년 1월에 오픈했습니다 지금 만 4년째 접어들고 있는 야 동네 유러피아 가정식 집밥집 야 너무 예쁩니다 야 오픈형 주방인데요 주방 안에는 김은영 대표가 직접 요리하고 있습니다 야 유러피안 요리를 어떻게 할까요 야 직접 나 홀로 주방을 지키면서 뭐 유러피안 뭐 헝가리 요리도 있고요 다양한 퓨전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야 한양대 학생들도 아주 좋아하고 안산 지역에 어, 직접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숨어 있는 맛집 아마 그 정도 일것 같은데 맞아, 맞아. 이 밥을 요리하는 게 최소한 즐거워요 이 정도 마음은분사람해야 맞습니다 요리하는 게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창업할 수 있다 웍을 돌리는 솜씨 야, 음. 야 토마토가 들어간 덮밥 요리를 지금 직접 토마토 아마 제육덮밥 네. 같은데요 모든 요리는 객단가 만원 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 부채살, 미국산 부채살을 이용한 덮밥 요리입니다. 10, 부채살, 호주산, 아니면 미국산, 미국산. 만0백원 부채살 덮밥. 만 오백 원. 이게 과연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정말 숨어 있는 유러피안 집밥 집인데요. 어 정말 이렇게 그렇게. 요리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좋아할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뉴판 한번 봤어요 야 스테이크 덮밥1오5 0 0원 스테이크 덮밥도 있고요뭐 쇠고기 덮밥류 야 파스타 있어요 날치알 크림 파스타 온가 크림 파스타류, 리조또, 밥도 있고 면도 있고 그리고 스페셜 놀리로 블라시, 헝가리 가정식 12,000원 블라시도 있어요 블라시 그리고 라클레트 스위스 가정식 야 2인분에 35,000원이네요 과연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매 눈으로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크림 파스타 정말 맛있었어요. 예 빵도 맛있고요. 피클도 만들었어요. 이 사업 과연 어떤 사업인지 하나하나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면 살면 설명을 드릴게요. 야 진짜 이 익스테리어 핑크빛, 아주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엔스테이블 예, 엔에식탁 이라고 야 사인하나 외장에서 들어가고 싶은 이런 느낌이 딱 들었고요 실내 분위기 한번 보세요 실내 분위기도 이 칼라감 아, 유러피안의 이 칼라감 아마 우리 김은영 대표의 어떤 디자인 센스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이런 내부 분위기 너무 예쁜데요 아 요즘은 진짜 이 그림 인테리어 이 특히 포토존 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내부 시설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 화장실 하나도 정말 유럽 피안으로 보이시나요 접시 야 정말 저 위에서 파스타 든덮밥이든 먹으면 정말 맛있죠 곳곳에 n의 캐릭터가 빨간머리 n 캐릭터가 있고요 메뉴는 역시 가정식이라는 거, 품격이 있다는 거, 가성비, 가심비. 당연히 고객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정말 이 크림파스타는 악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밥과 면이 적절히 있다는 것, 특히 스테이크덮밥. 음, 정말 맛있었고요. 어, 고기덮밥류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소비자들한테도 잘 먹힐 수 있는 이런 테마고요 크림 파스타와 그 다음에 이런 베이커리 빵까지 빵 곁들일 수 있는 정말 특히 20대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배불리 먹어야 되는 관점에서는 유러 피안을 폼나게 품격 있게 배불리 가성비 가심비가 장렬한 애네 식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 스위스 요리 라클레트 정말 이 라클레트 먹을 때는 와인 한잔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안산의 숨은 맛집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샐러드 하나에도 우리 김은영 대표의 정말 이 정성이 뚝뚝 떨어져 있는 그렇다면 과연 이 창업자 입장에서 사업성은 과연 어떨까요? 좀 하나하나 직접 따져봤는데요. 먼저 이 유러피안 가정식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정식이라는 차원이 대중적인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러피안, 특히 헝가리,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유러피안 스타일의 가정식 집밥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시장 경쟁력은 읽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수형 창업 모델이라는 차원에서는 요즘 같은 시기에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알토란 실속 창업을 한다는 개념에서는 전수형 창업으로서 틈새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추천 상권, 어디에서 좋을까요? 추천 상권은 수요층과 같이 쳐다봐야 되는데요. 역시 이 아이템은 남성보다 여성 너무나 좋아하고요. 특히 동네 상권, 대학가 상권, 오피스 상권에서도 아마 2050 남녀 직장인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이런 1층에 한 15평 내외 작은 가게로도 오픈할 수 있는 김은영 대표처럼 1층에 한 20여 평 가게로도 오픈한다면 충분한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1층에 중하급지 1층 15평에서 20평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권리금 없는 가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포비용, 보증금, 권리금 합해도 5천을 넘지 않은, 월세도 200이 넘지 않는 우리 안산의 김은영 대표 가게 역시 아마 200만원이 넘지 않은 가게입니다 그래서 총 점포 비용 5천 1억원 내에서 오픈하는 좀 무리한다고 하더라도 1억 2 3천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코로나 시대의 틈새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겠죠 수익성 저는 보통 한 1억원 정도 투자하면 얼마 정도 벌어야 됩니까 선수들은 한 2부이자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2부이자라고 한다면 월 2%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만 떨어진다고 하면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하루에 웬만하면 50개에서 60개는 판다. 객단가 만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면 하루 매출 50에서 60만 원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달 기준으로 본다면 1,500만 원 내외에는 판매할 수 있는 물론 안산에 애네 식탁은 더 많이 팝니다 최소 비용으로 보더라도 1500 매출 정도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원가는 35%가 넘지 않고요 인건비는 나홀로 아니면 알바 정도 쓰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한5 6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면 한달 기준으로 최소 1500 내외 그렇다고 한다면 원가 35%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 에 월세는 한 100만 원 남짓 이 정도 한다면 주인 입장에서 매출액 대비 최소한 25% 300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순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창업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요즘 퇴직하시는 분, 신여 창업을 노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주부 창업 아이템, 여성 창업 아이템, 김은영 대표도 어뭐 여성 주부 창업자 중한 사람인데요. 요즘은 신여를 넘어서 실버 창업 아이템으로도 얼마든지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틈새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김은영 대표 매장에서 직접 전수형으로 직접 배워서 창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창업자 입장에서는 아마 일반 프랜차이즈보다는 기회요인이 많이 숨어 있으면서 순익률이 높은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요인이 뭘까요? 모든 사업은 위험요인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만만 있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리스크는 분위기, 운치, 그 다음에 예쁜 가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 비용을 들여서 정말 운치 있는 포토존, 칼라 마케팅, 시설을 갖춰야만 이 유러피안 집밥집이라는 컨셉에 부합할 수 있다. 순위 포차형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의 틈새 아이템, 앞으로도 김 소장은 곳곳에 숨어있는 틈새 아이템을 찾아서 현장 직접 발로 뛰는 시장조사를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